이 영상은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목욕을 하다 말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나의 여대생. 나의,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지 않는다는 부족한, 표현까지 쓰네요. 자라지 않은 나의 모습. 어. 그리고 또 하나 모자란 것이 있었으니. 어? 그건 물건을 자주 흘리고 다니는 감사합니다. 거였습니다. 뭐 이여대생의 전공은 현대무용입니다. 우용 연습이 끝나고 알림. 탈의실에서 아, 친구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는데. 그래? 몰라. 고마워. 나도 봉지. 잘 먹을게. 대박. 애기래 애기. 애기? 다큰애 보고 무슨 애기래? 야 우리 오빠한테 애기지. 한 친구가 아. 남자친구 자랑을 하는데. 어껴주지? 이 친구는 나름 제워주지. 훌륭한 몸매 덕분에 어. 남친에게서 제워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와. 아니, 그래 재워줬지. 야. 대단하다. 말해봐. 아니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응?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응.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니. 것보다 친구의 연애담에 좋았어? 더 집중을 합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게 좋아 어떤 느낌이야?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자신도 빵빵한 몸매를 가은 상상을 합니다 몸매는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남자친구는 <웃음> 있습니다 <웃음> 다시 다시 아이고 쌩쇼를 떨고 있네요. 남친과 언제나 같이 있어도 즐거운 그녀지만 자신의 빈곤한 몸매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긴... 그리고 말이 말같지 않는 혼전순결주의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날 저녁 습관 커지는 방법을 검색을 하다 이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지만 그리고 꿈속에서도 몸매에 대한 꿈을 보는데 다음날 무용도구인 탱탱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대만족에 빠지는 그녀 때마침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어 오빠. 어. 어나 이제 연습 끝났어. 응. 어 빨리 나갈게 옷 갈아입고. 아 어, 알았어. 음. 응. 와다와다르당한당한으음으로그는그런 그녀. 그런 를녀자들자들이힐끗 e 흥끝 다 쳐다보는데 그런 시선이 e bit of 는입니입니자는자자기자한여한친자친문에순에순황하황하지만이황을황을한악한남친저해저 <놀라> 해벌죽하네요. 이뻐. 긴거없더 <웃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녀. 그런데 남자친구가 탱탱볼을 너무 꽉 쥐는 바람에 터지고 말았네요. 그 결과 그녀는 모든 걸 놔버리고 정신줄 마저도 철길 위에 놓아버렸네요. 이렇게 허무한 여대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